속보입니다. 일본 오가사와 라제도 지치지마에서 또다시 규모 4.5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일본 진원지별 지진 발생 횟수를 살펴보면 작년 12월 27일부터 4월 6일 새벽 2시 40분 기준 일본 오가사와 라제도의 지치지마 근해에서 18번의 지진이 발생 중이며 최대 규모는 5.7 최대 진도는 3입니다. 오가사와 라제도의 지치지마에 지진이 이렇게 최대의 위기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까지 온 과거 히스토리를 살펴보면 지난달 3월 14일 오가사와 라제도 지치지마에서 규모 4.4의 강진이 발생을 한 이후 4월 5일 저녁 11시 10분까지 20여일 동안 지금 연속적으로 강진들이 오가사와 라제도 지치지마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3월 14일을 되짚어봐야 합니다. 왜 3월 14일에 오가사와 라제도 큰 폭발이 시작되었는가 먼저 전 세계의 3월 1일부터 4월 5일까지의 주요 지진들을 살펴보면 3월 1일 남태평양 바누아투 인근 파푸아 뉴기니에서 규모 6.6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이틀 뒤인 3월 3일에 남태평양 바누아투에서 규모 6.4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하루 뒤인 3월 4일에는 뉴질랜드 케르메덱제도에서 규모 6.9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전 세계의 지진을 살펴보면 파푸아 뉴기니와 바누아투 그리고 뉴질랜드 3곳의 지진이 3월 13일 오가사와 라제도 지치지마의 지진에 영향을 끼쳤을 수 있습니다. 일본 내부적인 요인을 살펴보면 3월 14일 오가사와 라제도에 영향을 줄수 있는 지진은 3월 2일 오가사와 라제도 지치지마 인근 이즈제도 하치조지마 근해에서의 규모 5.1과 4.4 그리고 하루 뒤인 3월 3일에는 하치조지마에서 규모 3.9의 지진이 발생한 후 하루 뒤인 3월 4일에 이즈제도 이즈오시마에서 연속 3번의 지진이 발생하였고 이틀 뒤인 3월 5일에는 스루가만에서 규모 2.9의 지진 그후치바현과이바라키현으로 옮겨갔으며 3월 14일부터는 오가사와 라제도에서 4월 5일까지 강진이 연속 발생 중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첫 시작은 이즈제도 하치조지마에서의 3번의 지진으로 시작된 지진이 현재 일본 최대의 위기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이 가설이 맞다면 도쿄 인근 이즈제도와 우가사와 라제도의 해저 활단층들이 폭발하고 있는 것으로 일본의 후지산과 도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스루가 트로프와 사가미 트로프 후쿠시마와 미야기현 그리고 도쿄를 포함한 수도지카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안타까운 일본의 상황입니다. 과거 우가사와 라제도의 지진 히스토리를 살펴보면 2015년 5월 30일 일본 도쿄도 우가사와라 제도 서쪽 해역에서 강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진 발생 직후 나온 속보치에서는 규모 8.5 진원 깊이 590km로 발표되었으나 다음날 나온 잠정치에서 규모 8.1 진원 깊이 682km로 수정되었습니다.